네, 오늘 하가다 강의 오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가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음이 새겨지게 하는 게 하가다인데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 디모데 후서 3 장의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나이가 어린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 육신의 나이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어, 교훈해주시고 해주시고, 책망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주셔서 어,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하신 이 유익은 유일하니? 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음, 말씀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교육한 도구들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우리 가정, 직장, 사회, 자연 삶 전체는 이런 교육을 하는 도구지만 어, 그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도구인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은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행과의로교육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도구임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지나온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게 될수 있다는 거죠 또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1, 2, 3, 4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아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앞으로도 하시는구나 는걸 깨닫고 인정하는 걸 성경은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죠 성경의 감동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어, 말을 배우거나 스스로 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능력을 음,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어,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통해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 과정을 겪듯이 이 신앙 안에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고 교육한 유일한 길이라고 할때그 교육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도구로 이 성경 66권을 하러 가신 겁니다 근데 진리를 아는 방법은 빛과 어둠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처음 첫 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웃음>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날이라는 이 요음은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이 요드인데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완성하셨고 또 운행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게이 날, 날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날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마치 설계도를 다 완성해 놓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가듯이 자기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날들이 날인데 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밤과 낮이 반복되면서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는 밤은 밤의 의미와 역할을 깨닫게 되고 낮은 낮의 의미와 역할을 깨닫게 되는 게 진리를 아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선하기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 선한 이유가 뭐냐면 악은 악대로의 하나님의 하실 역할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이제 바로 진리입니다 선은 선대로 이 세상에 선한 일이 많습니다 그 선은 선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지 그 선한 일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과 의미를 주는 건 아니죠 만일에 그 선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선한 일은 무의미하고 무익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바로 모든 것의 본질, 본질은 선하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죠 이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는 자유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 자체를 성경은 악으로 봅니다 보이는 것 자체를 죄로 봅니다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반대의 것이고 보이는 건다 하나님의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순간 죄인으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그 죄가 없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정확히 죄의 역할을 아시고 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보이는 것의 역할을 이미 다 아시고 오셨다는 점에서 죄의 모양은 분명 있지만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워가게 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역할을 알게 된 겁니다. 역할 형들이 나를 노여로판 역할을 알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누명을 씌워 감옥에 들어가게 된 역할 그리고 꿈을 통해 총리가 되게 한 역할 그 역할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았을 때 노예 생활이라는 생활 자체의 고통을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의 자유는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의 자유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육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가고 자라간 만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환경의 변화가 주는 자유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수 없다는 걸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변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변개할 수 없는 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지옥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지옥마저도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에 그가 하신 일이 선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교회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계속 비난과 사람들에게 이 배척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그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욥기죠욥기의욥이 까닭없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한꺼번에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사단이 일을 할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했다는 걸 우리에게 게시해 주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 속에 어떤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면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진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지혜.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도한 대로 지혜롭게 하며, 이 에메트가 이제 히브리어로 진리인데, 에메트란 말은 알렙, 그리고 맴, 그리고 타브인데 그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 진리, 그리고 마침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요 알파와 오메가가 알렙탑인데 시작과 끝이 가운데 진리가 딱 있는 게그 맴, 이 말씀, 진리가 있는 게 에멘트예요 그런데 지혜는 이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는 사실은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호크만은 우리가 창세기 기장에서도 어둠이죠 지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지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관점이 내 눈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볼수 있는 능력이죠 지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시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시력이 청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그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첫째는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 내 인생은 완전함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도 살게 된다는 사실 그게 지혜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을 기초로 보고 듣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또 내가 살아야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빛과 어둠,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유익과 손해로 나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의 부족함을 통해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경험하죠 빛과 어둠을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조금 지혜로운 눈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 속의 역할들을 정확히 보게 되면서 자기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죠 지혜는 그래서 올바른 자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더 이상 내가 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구나 올바른 자아 정체성 지혜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자기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없이는 절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남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명철 여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면은 우리는 그때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면 온 몸이 밝아지게 됩니다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때 삶의 과정 속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의 다양한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 속에 이루고 계시는가.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인가.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지면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의 감정이 공통점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에 눈이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래를 볼때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과 꿈이 있다는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기초로 학문을 교육하도록 도우십니다 많은 그 학문의 그 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자연과학, 인문과학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성경이 기초가 되지 않는 건 없죠 우리가 이런 올바른 말씀에 기초한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 올바른 교육의 능력을 하나님이 갖게 하셔서 이제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각자 자기 분야에 그 속에서 학문의 의미 또 학문의 역할 또 학문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듣는, 듣는 때가 언제냐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경우 뭐 적당히 하고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어 그랬는데 불행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어 정말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공사, 진리와 지혜와 명철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건 선순환인데 그래서 학문이 더 깊은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얻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더 자유롭고 더 눈이 밝고 더 우리의 삶이 명확해지는 도구로 학문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학문을 할수록 삶의 짐이 무거워지고 어, 삶의 짐이 번거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이 에, 목적이 되어버리고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만물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더 자유롭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더 자유롭게 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마저도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들이 다 우리를 기쁘게 하죠 더 자유롭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더 명철을 얻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무겁게 할 수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와 아 그리고 지혜와 명체를 갖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학문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매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보람을 느끼게 하고 왜냐하면 할수록 더 자유를 배우고 더 지혜를 배우고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그 기쁨 때문에 학문을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교육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슈에마 교육 또는 뭐 테필린 교육 그데 유대인의 교육을 이제 하브루타 교육 여러 교육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리시마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슈마 교육이라고. 리슈마 교육이란 말은 즐거움, 기쁨이란 뜻인데, 유대인의 교육은 한마디로 기쁨과 즐거움이죠. 어, 이 학문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그 기쁨 때문에 스스로.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의 상급을 절대 주지 않는 그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했다고 그래요 뭐 시험 잘 봤다고 뭐 축하해 주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어, 왜냐하면 그리고 그걸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교, 공부 자체가 상급이니까 공부 자체가 그들에게는 보상이고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어서 그 자체가 너무 자기에게 소중하니까 일 자체가 특권이고 그게 즐거움이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다 그럼 너무 즐거운 거죠. 근데 공부를 했는데 0점을 맞았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승진을 하고 월급을 많이 받았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승진을 못하고 월급을 못하고 사업안 자체는 기쁘지가 않아요. 그걸 통해 이익을 남겼다. 그럼 기쁜 거죠. 이익을 못 남겼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업 자체가 기쁜 거예요. 뭐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못 남겨도 그걸 통해 진리를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명철을 배워가니까 공부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자꾸 삶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그 사건 사건 상황 상황 속에 물론 결과가 있으면 좋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순간순간 사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가를 어릴 때부터 배운다면 인생을 리시마 항상 즐겁게 배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저도 목표지향, 결과지향입니다 몇 명이 모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에, 이 경제적으로 뭐 안정이 됐고 뭐 이런 과정, 결과에 너무 뭐 예산은 어때했고 뭐 교회가 뭐 재정은 어떠고 뭐 선교는 어떻게 했고 또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하고 사실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걸 배워가는 게 교회죠 교회는 과정 속에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가고 분별해가는 게 교회입니다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언전한 뜻이 자꾸 보여지는 능력이 자라가는 게 교회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확신과 착각을 갖고 살아갈 때도 많지만 거의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참 우리가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뭐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왜 가만히 두냐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가만히 둡니다 <웃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어야 뭘 하죠 뭐를 한다고 되는 일이 나도 내 마음 안 되더라고요 어 그걸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보다 그 상황 속에 어떤 선하신과기뻐하신것선하신 뜻인가를 발견하면서 그 상황 속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가는 그 시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말씀 교육의 원리라는 겁니다 말씀 참 안타까운 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유교 문화일 때이 원리를 지켰어요. 이 천자문이 철저하게 원리 교육이거든요. 하늘 천 따지, 하늘과 땅, 지부 집주, 집과 우주,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집의 집이다. 집이 만물은 도구라는 걸 정확히 한 거죠. 집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집에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게 그 다음에 학문을 하겠는데 우리는 일단 이제 원리, 어떤 생각에어떠함에 관심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바로 학문으로 들어간 거죠 바로 영어 수학, 기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학문은 어떻게 보면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원리를 알게 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예요 사실은 원리라는 건그 자체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어떤 기능과 도구를 통해 원리가 체득제가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만물, 학문 자체도 너무 소중하죠. 이건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학문과 진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제 어릴 때는 분리를 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너나니것내것 네 자기 동생하고도 싸웁니다. 나중에는 아빠 엄마하고도 이 싸워요. 내 거야 엄마 싫어. 근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분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신앙 초기에는 선과 악, 세상과 교회를 자꾸 분리합니다 신앙과 아, 이 세상, 영과 육을 분리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인 걸 알아가는 게 말씀 교육이죠 그 역할들이 보완관계고 필수관계고 영과 육은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육을 통해 우리가 영을 알수 있는 거죠 육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은그 자체가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는 거죠 서로가 보안관계죠 그게 말씀 교육입니다 커밍워크라는 분이 성공의 네 요인을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들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그네 가지 요인을 연구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머리와 지식과 기술과 태도 근데 97%가 아 93%가 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학문의 영, 역할이 바로 머리 지식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태도는 진리와 지혜와 명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93%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매를 요즘은 볼 기회가 없지만 옛날에는 매를 많이 길렀습니다 천, 지금은 천연기념물인데 대단한 음, 세조 왜냐하면 시속 380km 어, 그리고 시력이 9.0, 2km까지 볼수 있다고 그래서 꽝사냥의 항상매를 사용했는데 1년 미만인 보라멘은 어, 무늬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래서 보라매들이 날 옆에서 꽝 사냥을 잘합니다. 굉장히 꽁 사냥을 잘하죠.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 털이 가로로 바뀝니다. 그런데 수진이라는 매의 이름은 집에서 길러진 매죠. 산진이는 산에서 자란 매입니다. 아무래도 수진이보다는 산진이가 매로서 사냥의 역할을 잘하지만 산에서 길러진 메를 사냥으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메 중에 이제 보라매가 그래서 굉장히 사냥하는데 아주 값이 나가는 메지만 특히 이 낙상매라고 어릴 때 다리가 부러진 경험이 있는 매를 낙상매라고 하는데 그 낙상매는 값이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왜냐면 하이 다리가 부러진 매는 스스로 먹이를 먹는데 항상 뒤쳐지기 때문에 보통 매보다 몇 배를 노려가다가 상상할 수 없는 날렵한 날개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낙상매들을 당할 수 있는 매는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서 낙상매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매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아주 값이 나가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낙상매는 꼭 시치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시치미라는 게 뭐냐면 매 꽁지에 이제 이름 저렇게 주소와 이름을 적어서 붙여놓은 게 시치미죠 시치미. 그래서 이 낙상매는 주인을 정확히 알수 있는 매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낙상매를 발견하고 너무 매가 탐나서 시치미를 떼버리고 자기 시치미를 달면 은 그건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치미를 떼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치미를 뗀다는 건 굉장히 불의한 일이죠. 불의한 일. 그래서 낙상매만은 그 이름이 항상 딱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권한은 시치미들입니다. 시치미를 붙여 놓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와 반드시 영혼부터 영혼까지 함께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겠지만 그 고난들을 통해 알게 하신 거죠 그 시치미는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스스로 확증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게 하시는 거다 라고 할때그 의의는 알게 된 겁니다 알게 의는 서로가 오해가 풀린 거예요 뭘하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확인하신 거죠 그걸 통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뭡니까? 흔적입니다 흔적. 삶의 고난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흔적이에요 어둠은 빛의 역할을 깨닫게 하는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흔적. 이 흔적들이 우리를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나는 사랑받는 나는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 하나님은 내가 선한 일하도록 예비하셨고 내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완전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계속 인정해 가는 어떻게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는 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계속 사건을 통해 하루하루 가르쳐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보이는 것에 끝까지 소망을 두려고 하지만 절대로 둘수 없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을 다해도 점점 후퇴해져 가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억만금을 모아놓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은 계속 믿음으로 살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시간이 갈수록 참된 자유, 참된 제어 명찰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불확실한 시대를 살기 위해서 확실한 걸 붙잡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확실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신비로워요 후진국에 가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실한 게 너무 적으니까 아, 아는 게 없어요 보는 것도 없어요. 듣는 것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은 확실한 게 너무 많아요. 매일 뉴스를 들어요. 뭐 온도도 매일 정확히재고 뭐 돈도 뭐 정보도 뭐 시간도 뭐 계획도 학교도 뭐 일생도 확실해요. 내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확실해요. 뭐 후진국들은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측이 불가능해요. 확실한 게 적은 날수록 더 편안해요. 확실한 게 많을수록 더 불안해요 왜? 확실한 걸 붙잡을수록 더 불확실해져요 신비롭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삶이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확실한 시대에서 하는 거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노년들이나 노년은 노년대로 젊은이들 마음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누릴 수 있는 여유는 다 빼앗겼어요 오히려 불확실한 후진국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확실해 여유를 갖고 살아요 너무 불확실한데 안타깝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인생을 살기로 원하는가 어, 한글말에 담다라는 말이 참신비로습니다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담따와 담따 그릇에 담따와 사람을 담다가 쉽지가 않아요 문장 속에서 구별이 되지 단어 하나만 말하면 쉽지가 않아요 문장에서는 당연히 구별되죠 야그 그릇에 담아 그러면 담아죠 야 주님을 닮아야지 그러면 담따, 담따죠 근데 사실은 닮는다는 건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담아야 담으면 닮아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이 그런 모양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담으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담게 하죠 그 말씀이 담아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지혜, 명철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세상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것이 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고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행하게 하리할 것이 아니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란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데려와야 되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라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외부에 관심 많고 환경에 관심 많아요 근데 우리 입에 다 있다고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 입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명철를 우리가 학문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삶 하나하나를 즐겁게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담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남기 전에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실제로 시편에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삶을 살았던 그 인물로서 시편 내 고백하기를 그가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때 불이 붙었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나의 혀도 종일도록 주의 을을 작은 소로 읍조리니 나를 모아야 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한 당함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로 읍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읍조리는 중에 주님을 닮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읍조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와 지혜와 명체를 주시고 학문의 즐거움을 주시고 지혜와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자신감 생각하는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감사와 겸손과 예, 배려, 용납, 협력 또 성령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삶에 빛이 보이고 등, 등불이 있어서 앞길을 올바로 보고 또그 말씀이 정말 내가 음식이 맛있어서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것처럼 자언을 읽다 보니까 배부른 자는 단 것을 먹어도 단줄을 모르고 배고픈 자는 쓴 것을 먹어도 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의 성의 꿀맛을 볼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90개를 주면 고난도 10개쯤 주는데 우리는 그 고난이 없으면 진짜 말씀의 맛을 영원히 알수 없기 때문에 단맛을 포기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엎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뭘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가 배우고 확신하는건 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여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해석해내죠 삶 전체가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고 가치 없는 게 없고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말씀의 읍조림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